형뭐 <놀람> 응. 응. 누가 던지래 이거? 누가 던지래? 이게 왜 저기가 있어? 어? 이거 알지? 어떻게 재일었어? 얘기해봐. 떨어뜨렸어? 떨어뜨렸으면 좋아해야지 소아 떨어뜨렸는데 나도 좀제 바닥에 묻잖아. 응? 떨어뜨렸으면 좋아야죠.